안녕하세요 감성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신현사리에 위치해 있는 아르나 전원주택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아르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신현사리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퇴직구기를 어, 넘지 않고 좀 빠르게 분당 접근이 가능한 곳이고요 입지적인 요건으로는 지금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에 입지를 해 있기 때문에 어, 신현리에서 평지 전원주택 찾으시던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현장이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현재 대지 102평에 건축면적 60평 그리고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층은 옥상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어, 내부 면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자재들도 대리석이나 고급 자재들을 잘 사용하셨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고 실제로 와보시면 은 더욱 만족도가 높으신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영상으로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전실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전실이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 신발장은 지금 6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아래쪽도 이렇게 확실하게 띄워 주셨기 때문에 신발 관리도 좀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 타일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었네요. 안쪽에 있는 중문은 지금 수영도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 개방감을 살릴 수 있는 중문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셨어요. 거실 공간은 오픈형 구조죠. 이렇게 보이드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정말 굉장하고 우측으로 나오는 계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자인과 굉장히 잘 어울리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바닥은 지금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있고 줄눈시공까지 잘 마감이 되었네요. 옆면에도 대리석을 사용하셔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는 인테리어입니다. 주방은 이렇게 분리형으로 되어있고요. 주방 면적도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반대편에는 거울을 배치해 주셔가지고 더욱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상판도 이쁘게 잘 마감이 되었네요. 수납공간도 아래쪽과 위쪽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 싱크볼, 그리고 반대편으로 하이라이트 인덕션과 큐브형 호드까지 설치가 됩니다. 아래쪽에 빈 공간으로는 식기 세척기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싱크대 아래쪽에는 음식물 분쇄기도 설치가 됩니다. 이쪽에는 지금 옵션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데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중문은 이렇게 거울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안쪽으로 다용도실 넓게 나와 있습니다. 보조주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 가스 콕탑도 설치를 해주셨고요향기창도 크게 나 있는 모습입니다. 앞쪽 테라스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요. 계획 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앞마당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딱 관리하기 좋은 사이즈의 마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석재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마감을 하셨고 옆쪽으로는 잔디를 심어서 마감을 해주셨어요. 펜스 부분도 좀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과 시선이 마주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보이는 습뷰도 굉장히 좋고요. 이쪽은 거실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차공간은 이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두 대까지 배치가 가능하시고요. 앞쪽으로는 오버헤드 도어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반대편에 보이시는 이쪽으로 대문도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문 우측으로는 공용 욕실과 1층에 있는 방이 존재합니다. 1층 방 면적도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 방 같은 경우에는 강마루로 바닥이 마감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1층 욕실은 1층에 방이 있기 때문에 샤워 공간까지 넓게 나와 있습니다. 파티션도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계단 아래쪽 공간은 이 벽면 뒤로 약간의 창고 공간이 준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까지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창고 공간이고요. 2층에 좌측으로 안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방 면적도 널찍하게 나왔고 이쪽으로 침대 월 같은 경우에도 이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시스템 에어컨은 물론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에서 보이는 전망도 어느 정도 숲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굉장히 넓은 드레스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는 넓은 붙박이장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화장대 거울만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대편에도 공간이 어느 정도 남기 때문에 스타일러나 아니면 시스템장을 이용해서 수납 공간을 늘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부부욕실입니다 이쪽으로 화면대 거울도 굉장히 크게 설치를 해주셨어요. 이쪽으로는 흰탈 환기구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전도 매립수전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셔가지고 더욱 깔끔하게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옆쪽으로는 작은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2층 복도에서 보이는 액자창도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은 이쪽 사이즈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중간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성인 자녀분도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작은 방이 존재하고요 이 방은 이전에 보셨던 방보다 조금 크기가 작은 것 같아요 2층에 공용 욕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욕실 조기들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사용이 되었고, 타일도 고, 타일을 사용하셔가지고, 굉장히 느낌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층 구조지만, 3층까지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층은 지금 보이시는 공간을 제외하면 모두 외부 공간, 옥상 테라스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내부 공간에는 작은 싱크볼과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화단을 꾸미시면 참 좋을 것 같이 생겼네요 바닥은 기본적으로 방수코팅 마감이 되어 있고요 쪽으로 수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 굉장히 넓은 공간을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